이렇게 움직이고 <웃음> 음, 안녕하세요 중국이랑 한국에서 왕홍 배우 제작자로 활동하고 있는 이연지라고 합니다 <웃음> 중국의 그, 틱톡 팔로워가 한 61만 정도 있고요 블로그는 예전부터 좀 오랫동안 해가지고 한 12만 명 정도 팔로워가 있고 어. 타오바오 물건 파는 방송도 하고 있고 화지아오라고 한빈미씨가 광고했던 그 채널에서도 이제 17만 명 정도 음. 팬을 보려고 어, 원래 중국은 빨리빨리 팬이 아, 들어요. 전체적으로 되게 예쁜데 오늘은 어떤 수술을 빨리 오늘 어떤 수술을 하려고? 오늘 어떤 수술? 오늘 어떤 메뉴를 먹으러? <웃음> <웃음> 제가 전부터 이제 고민이었던 부분이 제 코가 제일 고민이었어요. 코가 이제 가까이 보면 티가 좀 나요. 이게 코가 이렇게 살짝 휘어있거든요. 이렇게 휘어있을 거예요. 왜 휘어? 유학 생활을 할때 이제 어렸을 때잖아요. 이제 좀막 놀고 막 오토바이도 타고 음. <웃음> 주차하던 차가 차 문을 팡 열었는데 진짜 바로 거기 차에 그대로 이제 박아버린 거지. 그러니까 얼굴 가렸는데 그때 이제 다친 게 이제 코도 살짝 다쳤거든요. 아. 그때 이후로 아 코는 이제 괜찮겠지 이러면서 근데 좀 1년 지나고 그제서야 알았죠. 아 이때 코가 휘었구나. 에, 네, 콤플렉스 있었어요, 정말. 그때 제가 중국에서 저한테 관심했던 남자가 있었는데 문화 차이 같은 것 때문에 좀 다투게 됐는데 갑자기 충격적인 말로 코가 삐뚤어지면 은야 마음도 삐뚤어진다더니 네가 그렇구나? 갑자기 그런 말을 해가지고 좀 충격적이었던 약간 연예인 누구 닮으신 것 같은데? <웃음> 저뭐 중국에서는 한매디이뭔 이 개소리야! 저 취미는 그냥 방송하고 네. 영화보고 아. 저 되게 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. 먹방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. 뭐를 제일 좋아하세요? 돼지 뇌랑 오리 혓바닥이랑 오리 머리를 되게 좋아해요. <웃음> 그거를 이제 제가 사가지고 빵을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<웃음> 팬이 든것 같아요. 숯을 잘 드셔야 할까 네. 의사 선생님께 잘 부탁한다고 한 마디 해주세요. 의사 선생님. 제가 만약에 잘 되면 은 많은 분들이 올 거예요.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. 특별히 정말 삐쉬! 정말 반드시 신경 써주세요. 알겠죠?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아 도착했는데 지금 되게 긴장이 됩니다. 지금. 체온 제어죠? 네, 이 아, 너무 긴장돼요. 수술은 정말 오랜만이라서 몇 도죠? 36도 36도? 이거 봐, 체온까지 떨어졌잖아요, 응. 지금 원래 36.8 나오는데 가겠습니다, 그러면 기다리라 지금 수술 여기 후기를 남기기 위해서 지금 브이로그를 이렇게 찍고 있는데요 오늘 정말 성공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가볼까요? 멋진멋진. <목소리> 근데 코가 진짜 얼어. 지금 뭔가얼얼하게 이렇게 올라와요. 제가 딱 깨고 나서 느꼈던 게 어우 진짜 코도 너무 예쁘게 잘 빠졌다. 그래서 여자들끼리 막 이렇게 얘기하는 어우 코 진짜 잘 됐어요. 막 이러더라고 저한테 진짜요? 그래서 제가 수술대에서 진짜 진짜 잘 됐어요? 막 그랬더니 너무 잘 됐다고 막마취한거 맞아요? 술 취한 거 아니에요? 좀술 취한 느낌 같아요. 그냥 살짝 근데 진짜 취한 느낌이야. 좀 머리 풀어주실까요? 너무 막안 예쁘게 나오는 거 아니야? 청순다느게 다시 좀피우 <웃음> 다시.. 아.. 접속하냐.. 어때요? 아.. 좀 멀어간 것 같아요.. 아, 몸이 안 좋아가지고.. 제가 일어나세요? 음. 예쁘게 찍어주셔야 돼요, 알았죠? 진짜 공포 영화에 나오는 거뭐 같아요? 그.. 뭐.. 좀비라든가.. 오.. 무서워.. 오.. 오.. <웃음> 내일 또올거예요저 내일 와가지고 여기 안에는 손 네. 빼고 소독하고 그럴 거거든요. 네. 제가 지금 부왔던 쏙꺼풀이 두 겹이 됐어. 네 겹이에요. 보이시죠? 부와서 네, 얼굴을 <웃음> <아이고>, 지금. 네. <웃음> 뭐해? 나 쏙꺼풀 <사과풀> 네 겹했어. <웃음> 바이바이. <웃음> <안녕하세요>. <웃음>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안녕하세요. 오늘 코. 딱 14일째 되는 날인데요 코가 정말 붓기도 빨리빨리 빠졌고 흉터도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어요 무엇보다도 예전에는 이제 콧대가 여기 살짝 왼쪽으로 휘었었는데 또렷하고 이 똑바른 콧대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지금 살짝 지금 붓기가 있는데 피노키오처럼 보이지만 이게 이제 코끝이 이제 붓기가 살짝 더 빠지게 되면 좀더자연스러워진다고 합니다 후기는 정말 너무너무 만족스러워요 대만족 예전에는 그렇게 코가 제가 자신 있는 부위가 아니었는데 코를 하고 나서 제 외모에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답니다. 다음에도 더 좋은 후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빠이빠이!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